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많은 그그 그 코인 홍보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어,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 요게 십만 명에게 얼리 어세스 코드를 이제 지급을 하는 이벤트를 어,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홍보가 되고 있는 게좀 독특한 게 제이의 스텝 앱에 이제 앱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에 들어가보면 스텝 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퍼블베타 라이브 라고 돼 있고 어 11월 14일 날에 런치 패 런치가 이제 진행이 된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조회수 는 1.3 만뷰 조회가 되고 있는데 어 그래서 뭐 스텝 앱과 이제 컨셉과 동일하게 아무래도 무브 투어 방식의 어 프라이머리 라고 하는 이토큰이 이제 어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앱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쭉 내려다 보면 어, 홈페이지도 좀 보면 이제 좀 많은 좀좀 어,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게좀좀 보이기도 합니다. 좀 깔끔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어, 그 유명 UFC 선수들 뭐 이나 이제 뭐 축구 선수들 그리고 피트니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 이렇게 보면 그래서 UFC 선수들이나 복서들의 이제 어, 이러한 스타들을 어, 캐릭터화 시키고 이거를 육성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 내가 활동한 양만큼의 토큰이 지급되는 방식의 이제 Move to 어, 앱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런칭가 안되고요 그래서 제일 상단에 보면 앱 데모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 어 앞으로 정식 이제 만약에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얼리어스 코드를 지급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앱을 다운 받아서 로그인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에픽 에픽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레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활동한 양만큼의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트레이닝은 들어 가 보면 걸을 것이냐 이제 런이냐 아니면 사이클링이냐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워크를 클릭을 해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만큼을 걸어서 에너지라고 하는 이 이것을 게임 토큰을 이제 지급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프라이멀로 이제 교환이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뭐 프라이멀 이코노미로 들어가 보면 프라이멀과 에너지에 대해서 두 분류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프라이멀 같은 경우는 이제 NFT에 대한 이제 뭐 판매에 대한 대금이나 또는 어뭐 피업투피업 P2P, P2P 거래 방식이나 스테이킹이나 뭐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어,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 레벨업을 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어, 그 이게 에너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이게 어 이게 정식 출시를 하고 나서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nft 를 육성시키게 되면 이 nft 를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또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경제하게 보면 현재 지금 프라이멀 토큰 에 대한 아이디오프라이스 인데 어 정식 런칭하기 전에 이제 일종의 뭐 ICO죠 뭐 프리 세일이죠 그래서 보면 현재 0.0016 달러로 세팅이 되어 있고 나중에 정식 오픈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트이 정도로 일단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뭐 이번에 뭐 이렇게 뭐 얼리어세스를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뭐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네들이 이렇게 또 만든 컨셉 그치즈를좀 보면 여기 이게그 칠리즈 토큰 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 칠리즈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따로 좀 뭐랄까 뭐 개인적으로 좀 투자도 좀 과거에 어, 미리 좀 투자도 해놨던 토큰 이긴 한데 칠리즈 토큰 성격도 축구 선수들의 유명 팬클럽의 이제 선수 이제 그 선수들을 위한 음. 팬 토큰 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이제 프라이머리 라고 하는 토큰도 어뭐 축구 선수나 또 이제 복서들 UFC 선수들을 어,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신청하는데 을사용되는 토큰 팬 토큰이 프라이머리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얘네들이 마켓 규모가 이렇게 어, 이러한 규모가 크니 얘네들도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한대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토큰도 받을 수가 있고 어, 내가, 내가 가입만 신청만 하면 다 지급되는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어요게 이제 그 홍보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어 30일 동안 레퍼럴 프로그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게 10월 26일이고 11월 26일 날에 종료가 되는 이번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접근으로 얼리오세스 코드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0만명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세명의 친구가 초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early a e s s 코드를 진입 이제 지급 받는 겁니다 무조건 내 혼자 이렇게 진입한다 라고 해서 아 이제 그 이번에 정식 런칭이 되면 이제 어, 오픈이 베타 버즈 나오게 되면 어, 기다려 봐야지 하는 거는 아니라는 개념이죠 이 내용들은 많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sns 등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어뭐 그래도 세명 친구 초대를 해 보겠다 하시면 어뭐 텔레그램에 어, 아이디를 제, 그, 그 친구분이 텔레그램을 가입을 하고 이메일 주소 등록하기만 하면 되기는 하나 요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어,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로드맵 상으로 보면 패스포 단계에 어, 여기 앱 런칭이 있습니다. 앱 런칭이 될때 런칭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때에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아무래도 이때 진행되는 거는 좀. 어, 그, 좀더 확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저도 권 뭐, 이것이 지금 잘 된다라고 하면 좀 기대는 해볼만 할 것도 같은데, 현재 지금 얼려서 스코드에 대한, 어, 어, 호불호는 좀 갈리기도 할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